자메이카 먹어볼까? 갑자기 꿀 조합이 생각나 시켰지. 맛있는 잠발라야 소스에 노릇노릇 스팸을 비벼 먹는 스팸치밥이지. 우사운드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와, 어, 진짜 오랜만인데, 진짜 맛있어요. 아, 자메이카 통다리구이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, 진짜 맛있어요. 이 껍데기! 이 껍데기가 아주 그냥 야들야들하면서 쫀득쫀득하면서 이 불맛, 그리고 그 양념이 잘 배어있어서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. 와, 오랜만에 먹었더니 진짜 만족도 200%. 엄청 따가운데 아주... 개운 깔끔합니다 와... 아, 진짜 얘는 혼자 가끔 사치 부리고 싶을 때 시켜먹으면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편의점에서 잠발라야 닭다리인가 그거 3,900원짜리 사다 먹었거든요 3,900원에 닭다리 하나를 먹는다고 보면 걔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깐만 4,000원 4개 먹으면 16,000원 얘는 18,500원 별 차이 없네요 <웃음> 이제, 드디어! 자메이카 통다리구이 스팸치밥을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이걸 떠올렸을 때부터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. 어, 왠지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? 그렇지 않아요? 그래서, 요거는 스팸 한 통! 요만한 거, 200g짜리! 한통 이렇게 딱 따가지고, 이렇게 네모나게 딱! 잘라가지고, 슥! 볶아가지고, 밥 위에 슥! 올린 상태입니다. 요 상태에서, 자메이카 양념을 아니 이거 자메이카는 진짜 딱 1인분인가 봐요. 이거 양념 막 긁어 모은 거거든요. 딱밥한 공기 정도 분량이 이렇게 나오네요. 어,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? <웃음> 냄새 뭐 끝내주고. 이거네 와 <웃음> 와, 진짜 잘 어울린다 이거 짠데 살짝 달달하잖아요? 그래서 어, 진짜 잘 어울려요 아니 이 자메이카 소스랑 스팸이랑 대박 잘 어울리네 원래 약간 스팸은 짠맛으로 먹잖아요 그죠 근데 와 이건 진짜 어 단무지도 같이 먹어볼까? 아, 치킨무도 같이 먹어볼까? 딱 해서 혼자 스팸인 척 껴있어 <웃음> 뭐, 나쁘진 않은데, 치킨무 맛이 엄청 세네. 얘가, 진짜, 스팸 다 치워버리고, <웃음> 분바 아, 뭐야, 자메이카 치워버리고, 혼자만 미친 존재감을 막 발휘하고 있어. 얘 맛밖에 안 나. 와. 대단한 치킨무네. 짠데 엄청 맛있습니다 이거 강력 추천 붐바스 아유 자메이카 통다리 구이 <웃음> 시키면 이렇게 꼭해 드셔 보세요 다음에는 한번 처갓집 슈프림 양념치킨으로도 한번 이렇게 해 먹어 봐야 되겠어 맛있으면 <웃음> 진짜 와 스팸 진짜 누가 보면 ppl인 줄 <웃음> 여기 얘가 있는 이유는 여기에 아까 그것만 있으면 스팸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스팸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들 스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고 아참 여러분들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누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 버튼이 이렇게 있고 옆에 종 모양이 있는데 이걸 한번 톡! 하면 종에다가 이렇게 딸랑딸랑 하는 이 표시가 생겨요 이 표시가 생겨야 이 제가 제 영상을 올릴 때마다 알람을 주고 이 표시가 없으면 은 가끔 랜덤하게 알람이 가고 그래서 꼭그 종도 같이 클릭해주세요 지금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알람이 나를 배신했어요 이런 분들 종이 띨릉띨릉 하는 요 표시가 없어서 그런거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